이 봐요 이봐 어, 영상 찍,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 괴롭힌다니까요 어. 5살 수빈이 VS 수빈이 다섯 명이 고민할 거리가 딱 되죠 제가 다섯 명이면 이래요 제가 영상 찍으면 어디 갔어요 막 이러니까 수빈아 5살 세준이 형 VS 다섯 명 세준이 형 2개 다 상관없어요 하나만 골라요 왜? 저니까 <웃음> <웃음> 나또 타는 타는 줄 알았는데 그걸 이게 레트로가 이게 레트로감성이야. 으 재미 없어.